어 사람을 만났 이번 라운드에는 없지 않았나 거장은 탐지하지 못했어요 브라보 너무 좋네요 오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네, 연습을 잘 해봤지 다들? 네 오늘 바로 검사의 날이 될 거예요 우리 이 커튼 밖에 특별한 손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거예요 피아니스트 정수린입니다 천리스트 <웃음> 이상헌입니다 두 선생님을 모시고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번의 연주 안에서 저희가 이번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주셨던 이호찬 첼리스트 님이 한 곡을 함께 참여하실 예정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곡에 이호찬 선생님이 함께해 주실지 맞춰주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했던 곡은 세분하게 저번에 연습했던 거 그대로 혹은 최선을 다해서 해봐주세요 이번에 특별히 또모에서 부탁하셔서 서울예고 마스터즈 공연에 멘토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디 저희 연습을 하고 딱 처음 할때 내심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도 이제 본인 연주들이나 할때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 나오는 눈빛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연주할 때는 흔들리는 동공, 좀 불안한 감이 많이 보였어요. 뭐 네, 그런 걸 많이 개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쉬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되게 관객 입장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목요에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후배들이 연주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제 후배들 너무 잘해요. <웃음> 제가 영상으로 예전에 연습하는 것도 봤는데 <웃음> 그 사이에 엄청 늘으신것 같고 <웃음> 전체 프로 오케스트라 듣는 것처럼 굉장히 사운드가 풍성하고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에는 이번 라운드에는 이효찬 선생님의 소리는 없지 않았나? 이효찬 선생님의 소리는 제가 아직 네, 찾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환상적으로 더 음악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고 일단 연주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서로의 호흡이 조금 더 완벽하게 맞춰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거장탐지기 정소영 교수님과 또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이상한 트리스트가 오셔서 하는 말 들어보니 저희 전곡을, 저희의 모자란 부분들을 탁 집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들은 느낌이어서 때 당시에 사실 지불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다시 눈빛으로 애들한테 신기일전해서 정말 차분하게 소리를 한대 모아보자 라는 눈빛들을 저희가 다 보내고 하니까 다행히 디즈니 때보다는 훨씬 좀 차분하고 애들이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음악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네 근데 이게 한번에 나와야겠죠. 다행히. 이번 곡 들었을 때 영화 속한 장면들이 떠올랐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곡보다 전체적으로 합이 정말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슈퍼 쿠션과린럼 사운드가 웅장함을 훨씬 더해준 것 같고요 저도 어 이번 스테이지가 더 좀더 몸이 풀린 그런 느낌? 아까는 좀더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더 많이 느껴졌는데 음악도 더 자연스럽고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곡이 너무 좋네요. 이 아름다운 곡을 또 너무 잘 표현해 주시니까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정말 아까 이상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영화관의 한 곳으로 제가 이렇게 옮겨진 것 같이 너무 아, 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연주였던 것 같아요. 이번, 이제, 네, 이번 곡에는 안 계셨을까요? 네,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간중간에 <웃음> 멜로디 나오는 친구들이 조금만 더 왼손으로 비브라토 면에서 조금만 더 노래 불러준다면 훨씬 더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너무 좋았는데 타기가 조금 더큰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만 조금 더잘 조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소영 교수님께서 제 의견은요 하고 뜸을 들일 때마다 저는 좀제심장도 약간 벌렁거렸어요. 들으면서 저도 어, 부분부분 정말 좋은 소리들이 나오길래 거장탐지기가 오작동하면 어떡하지. 친들이 귀멸의 칼날 1, 시리즈 1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체득이 될 만큼 연주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한것 같이 무대에서 나오는 포템이 있더라고 역시 그래도 다 개개인의 실력들이 다들 좋아서인지 확실히 터지는 맛이 있어서 저는 기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좋네 는데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히 그 비장한 어떤 그런 멜로디하고 악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타악기하고 첼로하고 막 엑센트하고 테누토로 이렇게 나오는 이 시작 부분 같은 경우에 진짜 이렇게 막을 가려놔서 너무 아쉬웠어요. 만약에 봤으면 얼마나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멋졌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이 곡이 대체 뭔가 너무 좋다. 어, 제 거장 탐지기로서 제가 봤을 때는 거장은 탐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웃음> 아직 거장은 없는 것으로 <웃음> 생각이 되지만, 어, 너무 잘 들었고, 뭐, 이제 시간이 아직 조금 있어서 더 완벽을 기하자면, 높은 음이 나올 때 아마 악기적으로 저는 첼로를 제가 하진 않았지만 약간 더 자신 있고 뭔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것 같은데 항상 높은 음들이 약간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처음 때 당시 영상을 봤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어우, 연습도 많이 한것 같고 사운드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번 곡에서도 들었다시피 아직까지 스페셜 게스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공연에서 귀칼 2를 저와 함께 처음 선보이게 됐는데 이 친구들은 귀칼로 유명해진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기대하고 와주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또 새로 선보이는 곡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내심 좀 긴장하고 정말 지금은 뭐 선생님과 학생이 아니라 같은 음악적인 동료로서 이 공연을 무조건 성공시켜야겠다는 그 떨림이 저도 이번 심사위원분들을 모시고 하는 연주에 부담이 좀 됐었습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재밌었어요 하면서 아 느는 거 순간순간 느는 걸 보고 어 이런 게 재미도 있구나 뭐. 제가 같이 연주해서가 아니라 오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아, 브라보. 너무 좋네요. 아유, 선생님이 딱 들어가셨나봐요. 제가 편성이 더 많아진 건지 아니면 선생님 한 분이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 소리가 풍성해진 것 같고 너무 좋네요.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연주들 다 좋아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 이 곡은 소름,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곡으로 올수록 제일 좋아지는 느낌이, 이거 일부러 이렇게 짜놓으신 건가요? <웃음> 어, 네 번째 곡이 확실히 임팩트가 가장 커서 놀랐고요. 아무래도 스페셜 게스트는 여기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음네이 친구들한테 아 남은 시간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음 진정성인 것 같아요. 네, 솔로뿐 아니라 실내와 합주를 할 때도 <목소리> 다시 깨워주세요. <웃음> 왜실이야 <쉬리야? 웃음> 조용히 해줘 <웃음> 솔로. 뿐 아니라 실내악 합주를 할 때도 이 친구들이 음 하나 하나를 그을 때마다 진정성을 담아준다면 관객들도 그 마음을 더욱 잘 알아줄 것 같고요. 아주 너무 이번 곡은 너무 좋았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떨렸죠, 좀. 생각보다 이게 한 번에 쭉 하면 은 우리가 더 계획을 더 디테일하게 짜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번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남은 일주일 우리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환상의 무대를 꾸며봅시다. 파이팅! 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당연히 다 뛰어난 기량들이었는데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서 미래를 봤던 것 같아요 이번 공연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